안녕하세요. 그레이트킴입니다.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쓰 3포트 휴대폰 충전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은 개당 4.49달러로 5200원 정도에 구매하였습니다. 제품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포장이 아니라 언박싱은 아니네요. 포장은 튼튼하게 잘 되어 배송되었습니다. 어, 2주 정도 걸려서 온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빨리 도착한 것 같습니다. 세개의 휴대폰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딱 보니 플러그가 얇네요. 모양이 비슷해서 EU 플러그 타입을 선택해서 구매를 했는데 우리나라 플러그에 비해 두께가 얇습니다. 유럽 여행 갔을 때 우리나라 플러그가 호환되는데 문제가 없어서 생각지도 못했네요. 세 개나 구매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. 콘센트를 꽂주면 이렇게 헐렁헐렁합니다. 출력전압이 5V라고 표시를 해주네요. 아이폰을 한번 충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.6A라고 표시가 되구요. 이렇게 아이폰에 충전툴이 들어옵니다. 케이블 여러 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 케이블도 꽂아 보겠습니다. 충전속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셋을 동시에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충전불은 잘 들어옵니다. 충전기의 볼트와 암페어 표시도 잘 동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. 충전기 플러그가 얇아서 쉽게 따지네요 국내 충전기는 빡빡한데 콘센트에 삽입할 때도 살짝 걸리는 느낌입니다. 이 제품의 최고 단점은 콘센트 플러그 사이즈가 작아서 쉽게 빠지고 접촉이 잘 안된다는 것이고요.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장점은 가격때비 품질이 좋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싸게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. 반품은 안되니 대충 사용해야 될듯 합니다. 지금까지 5볼트 3포트 휴대폰 충전기 리뷰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